오 후크나크 아, 자 정진욱의 첫 오토바이입니다 아, 첫 바이크 정진욱의 바이크 오. 아, 이제 이제, 이제, 아, 또 진짜로 바이. 설명 아, 해주고 아, 계십니다 오. 오. 오. 아, 이야 정진욱의 아, 첫 아, 바이크 아, 오호 라이트는 아, 멀리 비치고 비치고 시동 걸면 항상 들어옵니다 오 후크나크 정진욱이 후파, 아 어, 지금 아, 후크나 그거.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타. 다... <웃음> 네, 한 번도 안 타와서. 예, 지금 한 번도 안타봤거든요 오, 네. 인터뷰. 운송비를 또, 아또 드리면서. 네, 아, 자, 정진욱이 오늘 아, 처음으로 생일 첫 네. 스쿠터를 장만했습니다. 다 아, 다다다 해주세요, 다 정말 다다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제 이제 안전 운행만 남았죠. 안전하게 운행. 합격품이에요. 오. 예, 어허. 야, 오, 야, 좋아요. 정진 후크나크, 오, 색깔도 고급스러워요. 어, 후크나크, 오, 시동 걸었어. 걸린 거, 걸린 거야.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 잡아야지. 브레이크 잡아봐. 그렇지, 둘다 브레이크, 야 둘다 브레이크. 그렇지. 어디로? 자 멈추고 오이제저이 저, 정도면 익숙한 만해 네네. 익숙만 하면 돼 어, 꾸준히 익숙만 하면 돼 그러면 처음 하는 거라 네가 어. 정지 오늘 첫 운전, 운전 처음 하는 겁니다 진짜 진우 처음 하는 거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어. 어. 그, 제트 아 제트스키라도 운전해 봐서 그렇아 그렇다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브레이크만 이제 네가 네. 생각하면 안되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응, 이것도 게 브레이크야 깡깡이고. 이제 비상등 어 좋다 비상등 있구나 그다음에 이게 좌회전 어 한번 타보세요. 한번 들으시게요 오늘도 음. 음, 한번 아, 핫타봐야 이게 느낌은 아 안있다 정진욱의 오, 바이크가 승체가 푹신해요 상당히 푹신합니다 야 이쁘네 야 살만하네 아내첫파이크 네, 네, 아. 일단 한번 예. 아, 제가 이렇게 들어서 예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한번 예, 또 오토바이 또 승용자가 또 운전해줘야 일단 승차감 되게 괜찮아요. 편안해. 어 승차감 괜찮아요. 엉덩이가 되게 편네요엉덩어이 예, 뒷자리도 제가 딱 사봤습니다. 뒷받침을 10만 원 주고. 엉덩이가 예. 일단 편해. 어. 오. 오, 오아 역시 뭐. 어 멋있어요. 어. 자, 네 예, 승차감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김에 어 이렇게 해서 부드러워요. 아 부드러워요. 근데 조금 가벼워요. 아 역시. 느낌이. 역시 그 순, 초, 초급자라. 네, 가벼운 초급자가 타기 좋아요. 아, 초급자가 타기에 참딱 좋고 가벼워서 좀막 느낌도 좀 편하게 안아 나고. 그 오, 이걸 타고. 좀 예. 묵직한 거였는데, 어, 그렇죠. 뭉치카인 예. 거였는데. 그렇죠. 베스파는 못 타니까 이제. 그런데 어이 디자인 정말 그렇고. 예예. 절대 어디 뿔리지 않네요. 예, 뿔리지 않게 샀습니다. <놀람> 자, 저희는 지금 우리 졸탄 리더 송진욱이 이번에 있는 홍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버리 상태인데요. 오늘 생일입니다. 어, 왔어.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니 조촐하게 그냥 조촐하게 케이크 하려고 했죠 생일이나. 이만하게 그냥 안 먹을 거니까. 생일이라서. 생일이라서. 생일날, 생일날 이번을 해가지고. 우리 졸타는 리더 정진욱의 생일입니다. 서른다섯 번째로 생일. 네. 음. 조카, 네. 축하합니다, 조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정진욱. 축하합니다. 음. 정진, 정진, 음. 돌은 생각하겠습니다 소망 한마디. 소망 여러분들 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네, 축하 예, 주십시오. 다생일워요고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고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워리고마워든고마워어님도요 네.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 <웃음>